대표님 네. 출연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아. 댓글들이 자꾸 <웃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네, 북서울자의 네. 폴라리스 좀 해주세요. 아,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저희가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준비하셨군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네. 찍고 있고요. 자 뉴빌스님 남겨누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아, 살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낱나이 한번 검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행 때가 좀 많은데 84타입으로 네. 어, 대표 때 84타입으로 하는데 이게 맨날 우리가 84형만 하다가 오늘 타워형이 나왔습니다 아 반가우신가요? 아예뭐 어, 똑같은데 <웃음> 이게 타워형을 할 그게 없는데 네. 모델라스 자체를 그러니까 그3 0인가 그러니까 우리 가84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3개 타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뭐더라 축조된 타입이 C타입 맞아요 어, 타워형이기 때문에 타워형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워형은 확실히 판사이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조금 이야기하면서 네.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부터 일단 보면 네. 특징이 좀 있어요 대표님 응? 옵션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 8.4 평면 일반적인 평면인데 좀 분석에 앞서 네. 야, 내가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 아... 요새 진짜 그 옵션 장사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아, 위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네. 네. 나도 얼마나 고... 지금 노력을 하고 어 나도 건설사는 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옵션 좀 장사 좀 하게 일단은 네. 이게 그 옵션의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영상이 좀 다루기가 힘들 것 같고 네. 제가 옵션 같은 경우는 살립채널에 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 이제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 지금은 큰 틀에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좀 자세한 내용은 그쪽 음... 채널에서 한번더 링크된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일단 보면 기본형에서 이제 확장형으로 우리는 좀 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지금 요 형태죠 요 형태 요 형태 외에서 여기가 아일랜드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장이 형태로 가느냐 요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평면을 다 보면요 네. 그 출제자 건설사에서 만든 의도를 파괴예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군요 어, 문제를 네. 풀고 <웃음> 좀 이상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출제자의 의도가 이상하면 막 까는 거고 아니면 칠사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뭐수 있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네. 이 아일랜드 형태와 장이 형태의 가장 큰 차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네. 식탁에 있다고 봅니다 오. 그게 뭐냐면 우리가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식탁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판상형 기준에 식탁 놓을 때 주방에서의 엄마들 또는 우리 아빠들 로망이 뭡니까? 글쎄요? 식탁에 있어 아 그래요? 6인용 식탁을 놓는 로망 아 6인용 식탁 어, 있잖아요 식탁, 그쵸, 그쵸, 식탁. 그쵸,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4인용 기준으로 보면 1200에서 1400이란 말이에요 6인용은 1800, 1800, 1800, 음... 1800에서 2000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봤을 때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6인용을 놓는다 그럼 100% 복도라인에서 다 보이겠지 아... 튀어나가 버리니까 아... 근데 만약에 이 형태의 디자인이다 네. 여기서는 6인용을 놓더라도 괜찮다.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여유 공간 있으니까 덜 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여기는 똥똥똥 똥똥똥. 네. 어... 여기는 똥똥똥똥똥. 어, 네. 그래서 제가 볼때 6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배열이 아, 이 배열이 아닌가.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 뭐 선택하세요? 아, 저는 그래서 6인용? 6인용이죠. 6인용. 어. 네. 오... 근데 사실. <웃음> 요 아일랜드를 만들게 되면 또 여기 장점이 있거든요 또 네, 하부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식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내가 식탁을 6인용 쓰고 싶어 네. 라고 할 때는 요거 아 그렇죠. 사용만 보면... 해도 돼 하면 요거 아 네, 요렇게 좀 선택하면 어떨까 어... 제 생각이고 우리가 네. 지금 VR을 안 봤잖아요 네, 네, VR 한번 볼까요? 네, VR 불명이 지금 이 형태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 여기에 주방을 어떻게 설치했나 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시죠 야, 지금 와, 이럴 수 있나? 이게 대자이에서 <웃음> 야, 깜짝 놀랐네,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옵션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지금 아일랜드 갖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평면도는 6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형태인데, 네. 실제 모델하우스는 그렇지 않은 거죠 모델하우스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음. 그러니까 아일랜드 붙여놓고, 에헤 참네, 에이, 자이, 에이. 대표님 말씀과 달라도 화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평면도 똑같이 만들어야죠, 이거는. 내가 치서좀 아는 친구들 있는데 해도 전화 해야 되나, 또.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 저, 전화해가지고 <웃음>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 좀 바꿔주면 안 돼?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6인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아 아쉽네요 아일랜드도 놓고 어 아일랜드 아니 아니 아일랜드 말고 네. 지금 여기에 기존에 네. 있는 이 도면처럼 네. 여기다가 장을 이렇게 설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네. 장을 설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래서 여기다가 식탁을 우리가 이렇게 아... 해서 하면 6인용자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똥똥똥똥똥똥 음... 음... 할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현관에 들어와서 신발 좀두개 있는 거 좋아 음, 네. 자 그리고 들어와서 복도 쭉 기글에 있는 상태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형태예요 그죠 타워 형태에서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형태 사실은 이게 다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왜 판상형 같은 경우는 확 트여져 있는데 네. 타워형은 어쩔 수 없는 형태 코알를 기준으로 동그랗게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고리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워를 정말 싫어해요 음... 자 그리고 네. 지금 봤을 때 이제 현관에 우리가 판상형 어, 타워형 판상형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개방형이 양면으로 되시면 좋은데 이 얘기는 그게 안돼 보통 이쪽에 라인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오픈발콘이 아 조금만 이렇게 돼 있고, 안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동풍이 안 되잖아요, 맞동풍이. 음 이런 식으로 서큘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환기를 많이 시켜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안 된다. 이면 개방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면 개방이 안 된다. 음 이면 개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체강량이 네. 줄어들어요. 아. 그리고 요런 거 드레스룸 요런 건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타워형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이 항상 작게 나와서 맞아요 되고 파, 판상형 되게 디력사게 나오는 그렇죠. 타워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타워형 썼다 타워형 치고는 드레스룸이 꽤큰 편이죠? 어 그리고 이제 안방에 들어왔을 때는 그뭐 드레스룸 있는 건 좋은데 뭐 여기 이 일반적이냐고 이제 사이즈가 여기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쭉 올라갔을 때 여기 침실 하나 닿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욕조 자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면도로만 보아서는 네.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게 많이 없죠 많이 없다라는 네, 네. 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뭔가 좀 다르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 모델하우스 <웃음> VR <웃음> 스타트, 스타트. 자 현관입니다 그죠 네. 어, 현관 자, 어떠세요 대표님 보시게자 어, 일단 보니까 네. 일단 gs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회사의 상품 마감 형태 중에서 gs 상품에 대한 게 약간 어, 컬러 밸런스 라든지 요런 네.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현관 같은 경우도 너무나 베이직 하네요 무난하게 뽑았는데 여기 이제 경 들어간 형태 시원하게 쭉 거울이 들어가 있고 네.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쪽 보고 한쪽은 이제 패트 음... 마감으로 이제 들어갔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거실 쪽으로 가기 위해서 복도, 아 복도도 보면 타일로 했네 그죠? 타일로, 타일로 마감했는데 음, 밝은 색으로 음. 타일로 이제 마감하고 여기는 이제 옵션 같아요. 그죠? 여기는 옵션인데 여기도 보니까 옵션 타일이 약간 큰 타일이 들어갔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들어가고 밑에 이제 작은 한 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일이 되게 큰 타일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600에 1200짜리 이런 거 말고 좀더큰 음. 타일이 들어가서 옵션으로 들어간 것 같고, 자, 거실로 갔을 때, 거실로 가서 여기를 딱 보면, 복도 장식장 형태가 이 형태죠. 음... 장식장이랑 부박이장인 거죠. 복도 부박이장.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GS가, 네. 아까 조금 뭐 이런 거 신경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조명이 신경 을 많이 썼네요. 아, 이 안에도 조명이 있군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네. 여기하고, 여기도 다 조명이 오,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 이기도 간접을 썼고, 여기도 네. 간접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간접이 들어갔고, 여기 간접이 들어갔고, 간접 되게 많이 쓴 거예요. 음. 거기에다가, 지금 아, 여기 보면 똥똥똥. 오,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이건 이제 뭐냐면, 그, 각도 조절 등이라고 해서, 네네네. 돌출되면서 각도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등인데, 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 간접 조명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이 녹여 놓은 거예요 지금 음... 근데 이제 이거 문제는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 네네. 근데 음... 이거 이제 유상 옵션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러겠죠 어, 네. 유상 옵션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에 대한 걸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런 것도 칭찬해 칭찬해 난간 대가 없어 오 쇠창살 난간 대가 없다고 자 그러면은 뭐냐면 보면, 키우면 봐보세요 자아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유리난간이 있고요 그러네요 들어가요, 그러네요 네. 이거 이런 거완전 칭찬해 예쁘네 어 예쁘지 예, 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여기 또 어떻게 한다? 여기 어떻게 한다? 여기다 풀이 가로 질러버리잖아 그쵸 그쵸 숙파 앉았을 때 저기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게 그리고 또 칭찬할 게또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뭔데요? 야 이거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문을 세 짝으로 쪼개거든 그렇죠. 여기 하고 여기 요기,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통으로 크게 이쪽만 열리게 하고 여기 통으로 크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에는 이쪽으로 질러지는 문에 대한 프레임이 하나 없으니까 저분도 시야가 확장되고 개방감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왜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최근에 최근에 리모델링 시장에서 난간대 없앨 수 있으면 난간대 없애주세요 최대한 그리고 음. 여기 있는 문 한쪽만 하고 여기 갤러리처럼 크게 해주세요 라고 아. 하는 수요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 그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걸 빠르게 반영한 현장이다 그렇죠 음. 저는 약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관부도 정해서 그러면서 네. 보면 칭찬해 자 우리 주방은 보면 주방은 뭐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알레드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사실 야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이거 너무 작잖아 아 식탁이 지금 식탁 있잖아요 요 사이즈 크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기까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지금 의자 이게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아... 절대 못 먹어 친하게 지내는 거죠 격렇하면서아 어. 어. <웃음> 친하게. 네, 친하게 밥 먹는 거 봐요 발 걸리고 왜 이런 거 하지 말자 어차피 여기 치수좀 있잖아 이게 얘네들 건설사 로 불안한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동선에 대한 방해 여기가 그쵸, 작아진다 그쵸,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무조건 작게 만든다고 그쵸. 근데 에휴 이런 식탁 이런 의자가 어딨냐 이게 식탁이 좀더 크고 의자 좀 앉았을 때 약간 여기 네, 네 약간 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웃음> 되니까 그럼 네. 요 루바를 좀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루바라고요 이거를? 요렇게 이 이렇게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판재 같은 걸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네. 요런 거 이제 천장에 루바라고 이제 표현을 공식으로 네.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이건, 있으면 장점이 뭐예요?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디자인상으로? 네. 저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주방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수입 주방 가구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자요 요 라인이고 지금 여기 아일랜드 있고, 그죠? 여기 키 큰장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전반적인 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전반적인 톤은 괜찮고, 여기도 보면 세면대 세라믹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세라믹으로 가서 같이 약간은 아이보리 컬러의 베인 인 형태로 좀쭉 풀었던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여기가 여기가 주방 고 수입인 것 같은데 음... 뭐 수입인지 아닌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시야로 봤을 때는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또 어차피 라인들이 막 꺾이고 뭐 아일랜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시선 어떤 어떤 정리는 음... 좀 약간 패션이다 근데 자재로만 봤을 때는 느낌적으로만 봤을 이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음, 고급스러운 부분이 음. 있다. 자 여기서 하부장이 있죠. 상부장이 네. 없단 말이에요. 상부장이 요만큼만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면 여기 키큰장이 있는데 여기는 뭐김치냉장고하고 뭐 옵션으로 들어갔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 아일랜드 여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수납량을 어디서 커버를 하느냐 그걸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수납량이 상부 수납장이 이만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 그건 이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걸좀생각해 왜? 네. 기본적으로 판상형보다 타워형이 쪽 사이즈가 좀 작다고 라 했을 때는 네네. 수납력을 더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쁘긴 하나 음.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 수납은 부족할 수 있다 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요런 것도 좀 사실 칭찬할 만한 식세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식혜세척기 식혜세척기 네.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아 얘네들이 많이 그래도 많이 리모델링창을 많이 따로는이 라인 맞추는거 죠 오, 요것도 지금 맞췄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는 이 상태에서 식색의 위치에 대한 걸한번더 이야기해 를볼 필요가 있을 것아 같아요 아, 식색의 위치를 예. 실질적으로 식색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바로 쓰는 게 좋아요 자식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사이즈가 나온다 가정하여 지금 제가 볼때 나오거든요 네네. 사이즈가 이쪽으로 조금 더 볼을 이쪽으로 붙인다고 가정하면 음 여기 공간이 600만 확보가 되면 돼요 네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아 그러면 훨씬 결론... 편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사용성에서 봤을 네. 때요 옆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구조적으로 아... 어쩔 수 없을 때는 네네. 이 방법을 쓰는데 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쓰냐 이 말이에요 아... 이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많이 다르요 생각을 다르군요. 해보세요 네. 여기 막 설거지 하다가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넣어야 돼아 그러네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이 플랩이 열려 있잖아요 바로 넣어 바로 넣어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 작은 차이가 아니군요. 어, 큰 거예요. 큰 차이군요. 이게. 우리가 동 주방에서 동선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어, 전자레인지를 어디다 둘 건지 밥통을 어디다 둘 건지 식색을 어디다 둘 건지 레인지 후드와 쿡탑을 어디다 둘 건지 보를 아, 동... 어디다 둘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동선에 아... 동선이 꼬여 버리잖아 지금. 그러네요. 예. 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안 사용을 안할 수는 있으나, 네네. 더 좋은 선택 아니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음. GS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아, 네. 여쭤보는 거죠. GS에 물어보는 거죠. 뭐 대답 안 하면 뭐할수 없고, <웃음> 뭐 내가 이야기한 다고 바꿔줄까? 근데 그럴 수도 어, 있어요. 바뀔 수도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밑에다 댓글 막 달아가지고 바꿀 수도 있죠. 아, 또 대표님 또 채널 영상이 인기가 많으니까. 아 맞나? <웃음> 자 지금 안방인데 네. 어, 박 대표가 조금 전에 나한테 물어봤어. <웃음> 이거 이거 DP예요? 아니, 그럼... <웃음> 아 이거 <웃음> DP겠지? <웃음> DP 아닌 뭐, 뭐 이래 가지고. 아안그까 그러니까, 벽면에 뭐, 있던 거 똑같이 또 들어왔으니까. 어, 아니, 좀 달라요. 있던, 달라. 네. 달라, 달라. 아, 달라요? 달라요? 이 봐봐, 이게 지금 네. 패턴이 더 강하잖아요. 아. 그리고 어차피 네. 어차피 이거 DP 같으면 네. 제가 저번에 한가르쳐드린거 있죠. 북매치대 아... 이런 거좀 하지. 뭐 이거. 너무 뭐 짧피니까자 뭐, 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여 여기 네. 드레스룸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응,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 열면 들어가면 되는데 네, 네. 드레스룸 잠깐 들어가 보죠. 뭐. 네. 타워형 치고는 좀큰 편이나,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다. 아쉽다. 다시, 대신 이제 이쪽이 네. 신경 쓴 게, 아, 이 신경 썼네. 지금 이거 보면 옵션이 아니 잘 모르겠지만, 네. 봐봐요. 지금 여기 고정식이 보면 여기에. 이게, 이게 제가 이거 저, 저번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이게 줄포스터라고 해서 석동식으로가능하다고그랬고 라이팅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대리 그러니까 GS가 이런 걸좀 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것도 장인 이제 옵션에 들어가는 형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유 어찌 됐던 이런 식이었던 이동식으로 가능한 선반, 그리고 라이팅이 들어오는 거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재밌는 게자 여기 이게 이요 이, 이, 이 이미지가 뭔얘기인줄 아세요? 요거요거요게 이게 어, 뭔 얘기냐면요 어떤 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네. 여기 뭔지 아세요? 몰라 이게 벽지가 아니고 판넬이에요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벽지에다가 포스터를 해서 줄포스터를 설치하고 그 앞에다가 판넬까지 붙이면서 이 레일 자체가 이 레일 자체가 단독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히든 되는 형태로 얄쌍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보면 다 몰라 그쵸 그쵸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벽지에다가 포스터가 있고 그 앞에 판넬이 설치가 되고 선반이 설치되고 라이팅이 들어간다. 네네.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넣은 거죠. 아... 깔끔하군요, 그래서 깔끔한 거. 그래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통 우리가 보면 제일 일반적인 게 뭐죠? 제일 일반적인 거? 이렇게, 뭐 제일 일반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렇지. 지금 네네. 보시는 이미지처럼 그냥 네네. 아래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익숙하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아, 예. 그렇구나. 예. 아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 뭔데요? 여기 드레스 룸이 네. 지금 여기 보면 아 이게 화장대 겸용이네 아 화장대가 없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아 근데 공간상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요? 화장대까지 넣으면 드레스 룸 너무 작아지잖아돈 받았어요? 아왜안 <웃음> 아, 주는 거예요? <웃음> 아 뭔가 잘잘 잘 넘어간다 했어 네. 네. 욕실 한번 보죠 네, 네. 음.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욕실인 것 같은데. 아, 평범한데, 네. 야, 평범한데 네. 평범하지 않게 그래도 잘 풀었네요. 디테일이또 살아있나요? 디테일이, 또 네, 디테일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옵션으로 해서 이태리 타일 뭐 그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태리 타일. 이태리 타우이야기 이태리 이태리 타일로 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벽은 얼마다? 300, 600, 600각짜리다. 음... 600, 600, 각짜리 사이즈가. 네. 네. 다만 바닥은 어떻게? 절반 크기인가요? 300 300. 300? 음. 이거는 뭐냐면 음. 아직도 네. 건설사에서는6 0 0 600각짜리 타일에 물구배, 물의 흐름으로 해서 배수가 되는 거를 불안해 한다는 뜻이에요. 아, 잘안 빠질까 봐. 안 빠질까 봐 아. 물구배를 잘못 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때 우리 다른 건설사도 그랬잖아요. 네네 네. 6 0 0 600각짜리 썼지만 거기도 바닥은 3 0 0 300각 썼리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똑같은 거인.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6 0 0 600각짜리 시원한 타일을 지금 연출을 했다라는 네. 장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타일 많이 안 썼어. 지금 음. 지금 보면 톤을 다 맞췄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포인트 타일 말고 지금 같은 톤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인조 대리석 생뚱맞게 네. 어마 색깔 안 들어가고 칼라톤 맞췄잖아요. 어. 아까 우리가 현관에 디딤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칼라톤을 지금 맞춘. 음. 거. 요런거요런 부분도 칭찬하고 또 하나는 이게 옵션인 것 같아. 네. 샤워부스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 샤워부스가 네. 지금 약간 고급형 형태로 해서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샤워부스를 하게 되면 그 약간 니켈 칼라 바짝바짝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설치되는데 네, 네. 조금 고급스럽게 연출한 어...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옵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거 옵션인지 알고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어, 그러, 그렇죠 근데 어. 옵션이 너무 많아서 어, 다갤 수가 많... 없어요 <웃음> <웃음> 웬만하면 저도 이제 외울 텐데 음, 음. 너무 항목이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서 떨어져있는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떠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진짜 성격도 다시각이 네. 그래서 리모델링상에서는 고객분들하고 이런 거 협의할 때도요 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 프레임 끝까지 다 올려요 아 이게 작은 것까지 다 신경 쓰는거요 네.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올리잖아요 이렇게 네. 다 올린단 말이에요 프레임 네.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네. 여기 황풍기 같은 게 하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있는 프레임 끝까지 다 올리고 여기 네. 있는 도화만 한 30mm 정도 살짝 내려가지고 문이 개폐되게 해요 아 그렇지. 그런 게 있군요 어, 그런 디테일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위에 떠 있는 거는 저는 떠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수증기나 이런 게좀더잘 빠져나갈 것 같아서 음, 뭐 그런 장점이 네네. 있을 네네네. 수는 네네네.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아 여기는 좀 다르게 했네 여기 하고 여대학기는 여다지 형태로 가고 여기는 오픈셀프 형태로 음... 가고 아 여기 하고 요 사이를 너무 많이 띄웠다 아 그래요? 저 네. 이거 보고서 이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건가 아니 아니 아닌데? 아니 이게 이게 요 간격을 말이에요 간격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에 위에 띄웠듯이 이거 조금이라도 커지면 수납량이 늘어날 아, 거 아니에요 <웃음> 최대한 이거 해가 딱 해가지고 내가 또 아이고 세단 일일이 <웃음> 아니 근데 좀 많이 띄운 것 같아요 음... 좀 많이 띄운 거 같은데 뭐. 위에도 떨어졌네요? 위에도 다띄었왜 그러냐면 보조물걸 예. 거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 위에도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되게 신경을 잘쓴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칼라톤이나 이런 매치 잘 시킨 것 같고 네네. 공용을 보면 공용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네 그지? 음... 어, 공용도 지금 공용을 보니까 공용도 그, 똑같네요 그죠? 이게6 0 0 6 0 0짜리 벽에 쓰고 바닥에는 해서 300에 3 0 0가 쓰는 거고 톤은 어차피 비슷하게 다맞춰갖고아 네. 그리고 보 수전류가 수입 같은데 이 봐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컬러가 반짝반짝하는 약간 녹슨 어, 것 같은 느낌 녹슨 게 아니고 네. 이게 무광 아 무광 맨날 이야기하면 뭐허트뭐 뭐, 뭐, 뭐 기둥을 <웃음> 천장을 박아 이거는 뭐 녹슨 거참 내지 어느 수준으거이 그래. 그래. 이거는 이거는 편집 무광 해야지. 무광 네. 편집하지마 편집하지마이봐 무광 무광 요새 대세가 네. 무광을 많이 따라간다. 그근데 아 무광을 할때 주의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네. 뭔데요? 얘가 지금 욕조, 욕조, 네. 욕조가 얘가 무광이면 얘도 같이 무광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맞춰줘야 되는 거요 그렇죠. ]구나. 그래서 얘가 같이 얘가잖아요. 같이 무광 맞춰준다. 그럼 또뭘 맞춰야 되겠어요? 글쎄요. 수건 거리. 아, 금속 재질들은 다 색깔 을 맞춰야 줘 되는 거군요. 수건 거리. 오, 맞춰야 그러네. 얘는 요만. 그러니까 생각하고 아 하는 거지. 그렇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맞춰지는게 있어요. 뭔데요? 여기 있는 요거. 요거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무광 형태로만 한 건데 네. 재질 자체는 다르거든요근데 음 어쨌든 여기 보면 또 빠짝빠짝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그죠? 맞추려고 최대한 맞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똑같은 금속에 대한 재질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 최대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게 디자인 음 연결해서 만. 음 그러니까 뭐냐면 GS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음 거지. 고민을 많이 하는 렇죠 여기는 다 무광 해놓고 여기를 만약에 하이그로시 같은 빠짝빠짝한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걸로 해버리면 뭐야 이게는 이런 요런 거 이런 거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썼네요. 뭐 그런 거 칭찬해 칭찬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부비 욕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욕실장은 별로예요? 왜? 아 그래요? <웃음> 욕실장 자체 디자인 좀 왜? 음. 사실 오늘 되게 네. 내가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상품을 이렇게 볼 때요 네. 그냥 너무나 노멀한 것들 일반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할게 없었던 게 많았어 음. 지금 근데 그만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서 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신화강에상 다를 수 없어서 제가 지금 여기 네. 마무리 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아쉽군요. 어, 아.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네네. 이제까지 본 상품 중에서는 퀄리티가 그래도 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음. 아, 물론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네네.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옵션이 아니라도 디테일한 소, 이게 작은 소소한 부분들도 좀 약간 신경 좀 많이 쓴 상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아. 우리 이제 네. 화학대 이제 네. 어, 하고 한 줄평하고. 한 줄평 있어. 해야죠. 네. 어, 일단 총평하고 한 줄평. 아, 총평도 해야 돼요? 어, 같은 건가? 아. 자한줄 음. 평을 하게 되면은 음. 낭중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아, 음. 수수 나오는 거지? 네, 송곳을 어. 아무리 조마 넣어도 어. 자꾸 삐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평면이나 이런 건 사실 아쉬울 수 있어요. 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디테일 살아 있다 보니까 음.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 내 집은 좀 좋은 집이야. 아. 돈좀 썼어. 아. 이런 자부심 느낄 수 있지 아,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옵션을 많이 이렇게 더 발라놔가지고 네. 뭐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있어서. 그럴 수도 어. 있죠. 네, 옵션이 워낙 많기는 한데 아, 그래도, 아, 네, 그래도 네, 네, 돈이 있으면 네, 좋은 집이다. 네, 알겠어요. 네, 대표님은요? 음, 저는 이제 이번 상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한 줄평 한다고 하면 네. 어, GS 좀 했네. 아요렇게 <웃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그 정도로 네. 네. 저는 대표님이 이렇게 신난 현장을 처음 만난 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우리 사실 박대표가 나한테 이거 할때 제가 뭐 다른 일이 좀 많아가지고 대표님 텐션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야기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 이야기할 그래. 게 많아가지고 저는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아, 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귀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구독 버튼을 꼭 누르셨을 겁니다 좋아요 버튼도 누르셨겠죠? 네. 네. 알람알람알람알람까지 아, 꼼꼼히 아, pues, 해주세요 댓글도 해야지 댓글 자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